그니까. 옛날에 부자였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게 어떤 상황인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? 그, 통장이 돼요? 통장을 봐요. 통장에 아, 돈이 많아요. 아, 근 통장을 봤어요? 네. 그 남자의 통장을 봤요 예, 예. 통장에. 네. 엄청 돈이 많았는데, 이제 거짓고을 네. 하고 지금 통장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, 옛날에 넌 부자였던 것처럼 보이네. 이렇게. 아, 아까 그러니까 지금은, 지금은 하고 다니는 행색이나 그 거짓 같은데. 네. 그러니까 옛 통장을 보니까 옛날 날짜하고 뚝 보니까 옛날에 돈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네. 아. 아. 그렇죠 어, 아, 그러면 이해될 것 같아요. 아시겠죠. 네네네. 아, 그러면 이번엔 예를 들면, 예를 들면 통장을 봤다 싶으면 지금도 통장에 돈이 많이 찍혀 있는 거겠네요. 네. 오늘 친구 통장을 봤는데 돈이 몇 어. 억이 있어요. 또 부자인 네. 것처럼 보인다. 이렇게. 아, 우와. 되게 희한하네요. 그런 차이. 그러면 선생님 근데 질문이 있는 게요. 그러면 1번이나 네. 2번이나 실제로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? 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건강한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. 홀진과 드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